논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장림닷컴 대표 곽기루입니다 이장림닷컴은 논산에서 우선 딸기를 가지고 가공한 업체이고요 음, 딸기를 수확해서 바로 꼭지를 따서 냉동딸기를 만드는 그런 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. 이때 딸기를 수확해서 딸기 꼭지를 딸때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따고 이,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. 그럼 어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때부가가치가 형성이 돼서 저희는 이렇게 우선 그 딸기를 가지고 냉동딸기를 만들고 있고요. 또 딸기잼도 만들고 있습니다. 딸기잼은 아시, 다시피 햇섭 시설에서 만들고 있는데, 햇섭 시설 아시죠? 위생하고 품질이 엄격한 시설에서 만들고 관리되고 있는, 그래서 아주 믿을 수 있고요. 또한 가지, 저희 이 딸기잼, 딸기를 만들다 보니까 딸기 마카롱을 만들게 됐어요. 그 만들어서 지역의 딸기 마카롱, 블루베리, 초코,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런 제품 개발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논산에서 대표적으로, 어,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. 항상 믿고, 믿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기업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